VMB입니다. 안녕 나 진짜 오랜만이야? <웃음> 쪼꼬미 브이앱이래 <웃음> 예? 내가 한말 아니야 예? 크리스마스 계획 있어요? 오늘 촬영 있잖아요 네. 네. 에이, 에이. 원래는 무슨 소녀 멤버들 파티할까 했는데 못 모이게 됐다고요? <웃음> 아, 그렇죠. 또 다시 4명이죠 <웃음> <웃음> 멤버가 많아서 슬픕니다 아! 근데 유년권. 언니도 이제 준비해. 미스 바로 다음이야? 응. 응? 아, 조금의 조금 멤버들 모이고 있대. <웃음> 네. 알았어, 마. 어, 응, 어 들어와 들어와. 너 다음 아니지? 그렇지 너가 여기 앉아라. 나 가야 되거든. 아 그래? 어. 응? 자 응. 제목은 뻔하지만 잔디잔디가 됐습니다. 안녕. 여러분 <웃음> 안녕. <나는, 웃음> 다음에 또하나요 안녕 오늘 보나와 손끝 많이 본다 손끝 볼줄 알아요 우정? 나 언니 얼볼줄알아나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한 명이 너무 커졌어 <웃음> 아나 지금 보나 언니 보나 언니 <끝> 지금 약간 <끝> 보나 언니 커진 버전이야 나? <끝> <끝> 안녕하세요 김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주현입니다 <끝> 우정 여러분들 저 <끝> 이쁘죠? 둘이 데이트하는데 낀 듯한 느낌이네요 <끝> 다들 하셨나요 우정 오기 <웃음> 오기 오기 오기, <웃음> 오기 오기 오기 힝! 아! <웃음> <웃음> 보나가 아직... 키가 많이 컸대 여러분 저키 컸거든요 아니야 진짜 이 사람들 뭐야 <웃음> ب… 나나 어, 잠깐만 보나 보너... 보나 <웃음> 아, <본어> 언니 왔어 <웃음> 음... <웃음> <웃음> <웃음> 댓글 읽을 때 <웃음> 보나 <보너님> 언니 그랬나 <웃음> 아 그러니까. 그니까 그게 아니야 아니야 보세요. <웃음>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 정리 하잖아. 아니야 정리해줘야 돼 피부가 건조할 때 해야 되는 게 있네요 음. 저 오늘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 은서가 뒤에서 지나가는데 얼굴에서 막 바짝 바짝, 바짝 비치다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오는 길에 팩을 했다고 제가 요 마스크 팩을 하고 왔는데 좋은데? <웃음> 좋아 보이잖아 좋은데? 좋아 보이잖아 나 그런 피부 좋아한단 말이야 언니 나한테는 짜드리려 봐야 음... 음... 하지 그거 말고 어, 누구시... 비켜? 비켜도 돼? 비켜? 어. 아니 언니 사람들이 나보고 김보나 커졌다고 운동하더니 몸집 커졌다고 제가 언니 성대모사 했는데 루더 언니가 몰라 아니? 아닌데? 이 <목소리> l <아니>? 야 d 가 v i 아 a Bola. a 맨날 목치 Annie? 맞아 맞아 맞아 n n i e Annie? Annie? Annie? a n n i 고 Annie? a 네네 i e Annie? 아 n n i e a n n 아니? a 봐 n i e Annie? a 아니 i <목소리> 봐봐 이런 거 있어? 있어?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이 둘은 맨날 그 패턴이야. 안 돼. 봐봐. 아, 그거,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거야. 문제 있어? 언니,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요. 아니래요. <목소리> <목소리> 언제부터, <있어? 목소리> 너 언제부터 있었어? 나 언제부터 있었어? 나 아까부터 있었는데. 아니야 머리 때문에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주간에 나왔잖아. 그럼 지금 다른 얘기야. 아닌데? 아니? 아니? 아니? 같이? 아니? 아니? 뭐가 달라?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런 북쪽북쪽 브이앱 그리웠어.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열심히 스케줄? 어? 스케줄? 어, 예? <웃음> 아무튼 <웃음> 감사합니다.